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밤새올라이트의 블랙엑스 역을 맡은 이수혁을 맡은 지바입니다 밤새올라이트는 한배합작 웹드라마로서 블랙엑스라는 조직보스에 대한 복수극을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밤새 파이팅